네, 저는 내일 네, 관리한다. 안녕, 동치비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뚜렷한 소득이 없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이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고성능 슈퍼카를 몰고 다니고 이제는 길거리에서 이런 차들을 자주 목격할 수 있고 도대체 저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들이 법인 명의로 고가의 외제 차량을 구입한 뒤 본인 또는 가족들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차량들이 대부분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고 오래전부터 이슈화 됐었는데요. 아빠 또는 남편의 회사 명의로 뽑은 슈퍼카가 분명히 개인 또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사실상 확인하기가 어렵고 법인 명의의 차량은 구입 비용부터 보험료, 유류비 등 모든 비용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국토교통부에서는 법인차의 번호판이 일반차와 구분되면 탈세 목적의 법인차 수요가 급감될 것이라 판단하고 법인차의 번호판색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새 정부의 연두색 공약 때문에 연두색으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제가 며칠 전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운영보험팀에 몇 가지 질의를 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그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동TV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치비 현행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일반은 흰색, 영업용은 노란색 및 주황색, 친환경은 파란색, 외교 차량은 분청색 등으로 분류가 돼 번호판의 색상만으로도 자동차의 사용 목적을 식별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유독 법인 차량은 일반 차량과 색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사적 유형의 추적에 한계가 있었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억 원이 넘는 수입차가 65,168대나 팔렸고 이중 법인차로 등록된 차량이 65.4%에 달했고 이미 2016년에도 정부는 법인 차량의 세금 감면 혜택을 낮추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운행일지 기록을 통해 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됐음을 입증하게 했지만 운행일지는 허위로 작성하고 가족의 이름을 법인 등기부에 올리는 방식으로 개정법의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경우도 있어서 법의 실효성에 허점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내년 국토교통부에서는 법인차의 번호판의 색상을 변경할 것이라고 했는데 색상은 연두색으로 정해진 것인지 또 다른 개정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몇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 국토교통부 자동차 운용보험팀에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셨어 첫 번째, 법인 번호판의 색상 디 디자인 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 적용의 유무 현재 연구 영역 중이라 미정이나 번호판 색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고 색상은 아직 확정이 되질 않은 상태라고 하고 두 번째 법인 차량 번호판의 적용 시기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서 2023년 3월에 시행할 계획이고 세 번째 이미 출고된 법인 차량의 적용 여부 강제로 바꾸게 할 수는 없고 신규 등록 차량부터 적용할 계획이고 네 번째 기존 번호판의 법인 차량이 변경을 희망할 때 가능 여부 법인에서 원할 경우 가능하고 교체 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검토 중이고 다섯 번째 색상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표시를 하게 되는지. 현재 연구 영역 중으로 번호판 색상 외에는 다른 표시 방법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그래.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 질의를 했는데 추후 변경사항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바뀌는 것만큼 확정이 된게 맞다는 거야.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바뀌는 김에 관리감독이 필요할 때 운행실태 점검을 할수 있도록 법을 마련하고 차량 운행일제 허위 작성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강하게 마련하면 좋을 것 같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법인차 번호판의 색상 변경이 사적 유형에 대한 사회적 시선에 부담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색상을 바꾼다고 해서 탈세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다소 회의적인 의견도 있는데요. 어떤 결과가 생길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뇌관련다 네, 수고했어. 동치비요